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 PC용 캐컷에서 새로 영상을 만드는 강의입니다. 요거는 구독자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어, 새로 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 말 나온 김에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PC 버전에서 새로 영상 만드는 거는 모바일 버전에서 만드는 거랑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세로로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세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가로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약간의 설정으로 손을 좀 봐서 화면 비율을 조정한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세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로 영상은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의 쇼폼 아니면 페이스북 혹은 틱톡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보통 길어봐야 60초 이내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해요 어, 실컷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거를 폰으로 다시 PC로 옮겨가지고 PC에서 그걸 또 편집을 하고 폰으로 옮겨서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대부분은 에, 새로 영상을 그냥 폰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데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에,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요 화면 있죠? 요거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먼저 한번 보시고 가한번 어, 찾아갔던 맛집이 있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그냥 좀재 입에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 집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본 영상이었어요. 이게 마침 제 폰에 원본 촬영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어저께 제가 합니다. 심심해서 만들었던 거였요 오늘은 이 촬영 소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세로영상 윌스용 영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다시 따라해 줄 겁니다 자 한번 다 보셨죠? 음, 소스는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로로 촬영한 영상들이 이렇게 저처럼 필요해요 어, 저는 각 장면을 한 번에 쭉이어서 찍지는 않고요. 필요한 장면만 어한몇 초씩 띄엄 띄엄 띄엄 띄엄 찍어서 총 다섯 개 정도의 촬영본, 여섯 개 정도의 촬영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매번 편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짧게 진미채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김밥 보여줬고 그리고 국수가 나와서. 뒤적뒤적거리면서 안에 뭐가 들왔는지 양이 얼만큼 되는지 약간 내 기대감과는 틀렸지만 뭐 이런 장면도 한번 찍어봤고 자그 다음에 맛은 그닥 있는 않았는데 저는 음식 남기는 별로 안좋아해서 뭐 어쨌든 다 먹었지만 도기 도기 질러졌네요 나가면서 우리 그 집에 가게 입구 그 다음에 자가재면을 만드는 장소까지 한번 찍어봤어요 자요런식으로 사진 대신에 영상을 찔끔찔끔찔끔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귀찮다 싶으면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폰 안에 있으면 저는 얘를 한번 모바일 캐컷에서 만들어 보는 편이에요 자 이제는 PC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창 열고 자 폰에서 PC로 미리 옮겨 놨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첫번째 영상을 이제 가지고 와요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면 촬영할 때부터 9대 16 세로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오자말자 바로 편집 상태가 9대 16 세로로 만들어져요 처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영상이 가로 였으면 가로 비율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사진을 만약에 가지고 왔다 근데 이 사진도 뭐, 예를 들면 1대1 비율이었다. 그럼 영상이 1대1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세로로 촬영을 했는데, 만약에 비율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재성창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화면 비율을 바꾸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1대1로 바꾸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까만 부분이 늘어나죠. 저렇게 놔둘 순 없으니까. 또 이렇게 영상을 늘려가지고, 크게 확대를 하고, 위치를 맞춰주고, 그리고 영상은 한 장면이 아니니까, 다른 장면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세로로 길게 찍었지만 얘를 내가 일대일로 만들고 싶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는 용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비율 바꾸고 확대 축소해서 위치 맞춰주고 하는 작업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됐지 it. 이게 이 영상에 그냥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왕 이렇게 한 김에 어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원본으로 돌려놓든 9대16으로 돌려놓든 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확대를 또 해버렸잖아요. 음, 지금 확대된 상태로 보이고 있는 거죠. 원래 상태가 아닙니다. 비율만 달라졌을 뿐 제가 확대해서 늘려놓은 것은 전 그대로인 상태고요. 자, 얘를 원상복귀 시켜야겠죠. 사이즈 줄여놓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비율도 위치도 다 원래대로 지금 돌려놨습니다. 리콜 버튼 누르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어, 보통 우리가 쇼폼 영상을 만들면 60초 이내로 만드는데 한 씬이 이렇게 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내어지는 장면들 어, 쭉한1 0몇초 이렇게 걸렸는데 요거를 이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를 부분이 별로 없죠 이런 경우에는 속도에 가 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높입니다 한 2배속으로 높이면 재생시간이 확 줄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 멘트나 나레이션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이렇게 좀 빨리 돌려도 어색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일단 안 들어갔으니까 자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재생 시간도 빨리 돌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이어서 붙여줄게요 자두 번째 자 진미채 확대 진미채가 들어가 있는 김을 김밥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앞에 초점이 살짝 안 맞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지워 올게요 컨트롤 b 하고 딜리트 자 그리고 요것도 한 요정도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먼지만 인식하면 되는 정도로 자그 다음 에또 세번째 가지고 와서 요건 이제 국수 나왔는데 뒤적뒤적 거리죠 아, 국수가 막 김도 안나구요 뭐다 식은 김치찌개 부어준 <웃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요것도 시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위에 보시면 여기도 시간이 있고 이걸 얼만큼 줄여야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시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속도에 가서도 시간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 클립의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자, 내가 이걸 다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아까처럼 속도를 두배세 배로 높일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을 됩니다 이서 양도 한번 확인을 해 봤고 이 정도까지만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 정도, 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신. 맛은 별로였지만 어쨌든 다 먹긴 다 먹었어요. 배는곱팠거든요자 근데 제가 도리도리하고 촬영한 이유는 아시겠죠? 음, 그닥, 예, 네, 그닥 제 입맛에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앞에 필요 없는 부분들, 도리도리하기 전 부분 있죠. 자그 부분은 차다 들어가서. 나 여기서부터 이 까지 안쓸거야 자 다음 신뭐 특별하게 자를건 없는데 끄트머리 살짝 카메라 흔들린 부분 지웠구요 그 다음에 자가재면실 재면실도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요정도 자 요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한 30초 나왔네요 30초면 충분한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릴스를 만들 때한 23초에서 27초 그 정도 사이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고요그 이상 넘어가면 좀 지루해 하니까 정말로 영상 편집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생각입니다 자 한번 줄여 볼까요 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원래부터 영상 클립이 좀 길었던 데 있죠 그 길었던 데 가지고 가이 속도를 조금 조금씩 더 빨리 해봐요 그러면 시간이 확 줍니다 재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 이런 부분들도 자, 여기 잘 봐요 제가 엉뚱한 데 선택하고 속도를 조절하죠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선택되어 있는 클립이 속도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봐요 엉뚱한 데를 지금 계속 건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 요거, 신경 잘 써야 됩니다. 자, 내가 필요한 부분 속도 다시 빨리 해놓고, 어, 적당해요. 그리고 뒤, 아, 조금, 조금만 더, 천천히. 네, 요 정도. 뒤에 부분은 실수했네요. 네, 속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제 시간이 좀 짧아졌죠? 한 25초?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제 멘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말이 빨라지거나 하는 구간도 없었고 적당하게 지금 편집이 잘된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멘트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만들었지 뭔 소리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글자를 넣고 싶어요 자 글자를 넣기 전에 자막이 아니라 어,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복사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옮겨놨죠. 요 이유는 인트로를 만들고 싶어요. 인트로. 어쨌든 저는 국수를 먹으러 온 거니까 이 국수가 가장 잘 보이는 화면 그나마 제일 맛있게 보이는 화면을 차단했어요. 자, 이렇게 좀 뒤에 제가 편집해서 날려버린 것들은요. 이렇게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끄트머리를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삭제한 것도 복원이 돼요. 그래서 국수를 싹 들어올리는 어떤 특정 지점을 저는 지금 인트로에 처음으로 쓰고 싶은 거죠 요정도 어, 딱 요정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요정도 나오고 이제 본편 내용이죠 이걸 우리는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재미없는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안 보잖아요 그죠? 자 뒤에 부분도 조금 정리를 다시 했어요 하는 김에 자, 요 부분이 국수를 먹으러 왔다라는 뒤에 거를 다 의미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만 이 보여줘도 사람들은 어, 국수네까지만 인식을 해요. 국수네. 근데이 국수에 담긴 영상의 의미를 알게 하려면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궁금함을 일으켜서 뒤에 부분도 이어서 쭉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자막 한번 넣어볼게요. 자막을 인트로 느낌으로 넣을 겁니다. 자 위에 텍스트 눌러주시고 송정 맛집, 뭐, 하여튼, 쓰고 싶은 말 하나 썼어요. 저는 송정 맛집인데, 라고 일단, 글자를 좀 넣어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한번 써볼까? 머리가 지금 잘안 떠오른데, 기대감이 컸구나. 뭐, 한요 정도의 약간 네가티브한 말도 조금 썼습니다. 응. 리뷰? 어, 그죠. 이건 리뷰니까. 자, 송정 맛집 리뷰? 기대가 컸구나.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인트로의 개념, 제목의 개념으로 제가 지금 잡아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글자 꾸미는 것도 살짝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릴스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많이 봤던 어떤 서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서체들을 하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저는 추가 글자를 더 넣은 건 지금 아닌 상황이라서 요런 것도 좀 많이 쓰는 거죠 전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것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던 서체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익숙한 서체를 쓰는 게 좋아요 뭔가 정보를 주는 느낌이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가독성 조금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까지만 딱 있으면 궁금하겠죠 맛집이라고 했는데 기대가 컸구나라고 돼 있으면 자 이건 정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고 홍보라고 판단 을안할 겁니다 저런 인트로가 있으면 글자가 있으면 요거는 누가 진짜 먹어보고 아이집 별론데? 왜 별로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저런 문구를 썼어요. 자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반복해 간 다음에 뭐 글자가 춤추는 느낌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하나 골라줄 거예요. 자요 부분도 지금 바로 적용 안 하고요. 앞에 일부분을 제가 조금 살짝 자를게요. 자요 일부분을 살짝 잘라주는 이유는 글자가 애니메이션을 딱 타버리면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썸네일에서 보여줄 때 나중에 릴스 같은데 올리면 썸네일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썸네일 보여줄 때좀 보여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일부를 좀 잘라버리고 뒤에 부분에만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고정 있는 글자가 있고 뒤에는 애니메이션이 살짝 먹어져 있는 글자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그 이후로 부터는 아무거나 그냥 넣어도 됩니다 저는 요게 조금 하다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시간 조절 약간 하고 음, 됐어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고 자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인스타그램 올릴 때 썸네일 잡을 때 조금 편해집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막, 가독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요렇게 구분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당하게 화면에 맞춰가지고, 어, 대략적으로 멘트 좀 넣고요. 그리고 장면과 장면 짜에서 좀 심심하면, 그냥 툭 넘어가는 게 어색하다 싶으면요. 이런 장면 전환 효과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보시면 괜찮아요. 어, 저는 혼합 기능? 그냥 쓸까요? 가장 무난한 거. 혼합 일단 넣어줬고요. 자 혼합 기능 넣고 나면 이렇게 앞에 클립하고 뒤에 클립이 서로 섞이면서 시간이 살짝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지우고 나서 혼합 지금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줄어들거든요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약간 늘려 버리면 됩니다 뒤에 삭제 부분 늘려 주시고 다시 혼합 적용하고 음, 저도 글자하고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땡겨가지고, 글자 다음에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나머지 구간들도 이렇게 장면 전환을 다 그냥 넣으면 되는데, 보통 장면 전환 넣을 때는요, 이것저것 쓰지 않아요. 너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산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적용이라는 기능을 한번 탁 눌러주면, 똑같이 혼합이라는 기간이 같은 그 설정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저 트랜지션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그 시간도 똑같이 해서 모든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전환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각 장면별로 적당한 서체 하나 골라가지고 글자를 좀 넣어줄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딱저 공간 있죠. 릴스를 만들 때 릴스용 영상을 만들 때 하단 부분에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정보가 잔뜩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 부분은 어지간하면 놓지 마시고 화면의 상단 부분이라든지 어, 하여튼 하단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읽기 위해 만들어놨던 어떤 글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저는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내가 주문한 것들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씨는 음, 주문한 게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뭐 진미채 생김밥, 뭐 그다음에 스지, 김치찌개 국수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음,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글자가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뭔가 사람들한테는 정보 전달의 의미가 좀 있구요. 그리고 위치도 영상이다 보니까 첫 화면만 보지 마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위치를 좀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저 글자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적당할까? 그걸 좀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제일 안 어색할까? 자, 한이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죠? 글자가 그렇게 큼직해서 다른 부분을 가리지 않으니까. 자, 밑에 멘트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기대 가득 뭐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저 안에 은 재료가 사람들은 좀 궁금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적당하게 멘트를 하나 넣어 줄게요 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위치하고 글자 크기 글자 색뭐 글자 폰트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만 살짝 글자가 화면에 나오는 길이만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블클릭해서 내용 수정합니다 뭐 양념 된 진미채가 들어있었는데 진미채도 질기고 바깥에 있는 김도 구운 김이 아니고 생김이라 가지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조금 식감이 어 질깃질깃했어요 응. 저거를 왜 4천 얼마를 주고 사람들을 먹는지 하여튼 저는 좀 입맛이 세련되지 못해서 이런게 좀 별로 였는데 자 위치는 밑에 놓으면 어쨌든 안 보인다 그랬죠. 어, 그리고 재료를 또 가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근접한 위치에 놔줘야지 사람들이 짧은 자막은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 너무 멀리 있는 위치에 두시면 안되고요. 자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적당한 길이로 자막길이 늘려주시고 자 여기도 뭐 쓰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자 나머지 가리니까 위로 자막 옮겨놓고 자, 쓰고자 하는 말들 쭉 넣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게 PC에서 하거나 모바일에서 하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결국 영상은 잘 만드는 게 화면이 예쁘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글자나 말이나 화면으로 그냥 잘 전달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센스라는 거는 차츰차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또 글자 복사해서 넣어주고 하고 싶은 말 넣어주고, 예, 너무 또 이런 거, 예, 공개적인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너무 또 공격적인 멘트나 이런 것들 넣으시면 안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단점도 약간 좀 커버는 쳐주면서 그냥 뭐내 입에 안 맞았을 뿐, 누군가 입에는 마, 맛있겠거니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바퀴벌레가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맛은 주관적인 거니까 네, 재밌자고 만드는 거지 뭐이 여기랑 억척이져서 만드는 영상은 아니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더써 넣어 줍니다. 근데 저렇게 글자가 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세밀하게 잘안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너무 앞에는 맛없다, 맛없다 얘기만 계속 한것 같아서 조금 예어 밑장을 깔겠습니다. 예, 너무 욕안 들어먹을 정도로만 방어를 조금 하는 멘트를 좀 쓰고 마무리. 자, 이것도 글자의 위치를 잘 선정을 해야겠죠. 너무 밑에 가리면 안 되고 한요 정도쯤 안에 내용 안에가 보일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다 만들었습니다. 자 모바일이든 PC든 요령은 똑같아요. 어, 화면 비율도 뭐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크게 차이도 없구요. 어, 그리고 PC에서도 이렇게 모바일용 영상, 쇼츠용 영상 혹은 세로 영상, 쇼폼 영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내보내기 한번 눌러주시구요. 완성됐죠? 자 내보내기 하고 어 얘는 저장을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좀해줄게요 바탕화면에 찾기 시 편하게 바탕화면 에두고 적당한 이름 하나 적어 주시면 되고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만 구분할 수 있게끔 적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적당히 이름 하나 적어주고 내보내기 하면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완성 됐죠 최근에 pc 용이 채 보니까 요 뭐 틱톡에다가 업로드하는 기능도 생기긴 했는데 저는 어차피 틱톡 안쓰니까 무시하고 닫고요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할거냐면 하 제가 제 폰을 꺼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화면을 열어서 제 인스타그램 화면에서 이 릴스용 영상을 올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하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폰에서 인스타그램 열었구요 그리고 제 부계정 음, 들어와 있습니다 뭐 띄우자마자 음식이 바로 나오네요 자 인스타에 릴스 올리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고 릴스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영상이 없죠 지금 제 폰이잖아요 폰제 폰에는 방금 컴퓨터로 내보낸 영상을 여기로 옮겨 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옮기는 작업부터 해야 되죠 지금 저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제폰 화면을요 윈도우로 옮겨주는 그 윈도우와의 연결 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제 폰으로 좀 옮기는 작업을 할게요 뭐 usb 케이블도 연결해도 되고 카톡으로 넘겨도 되고 여러가지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윈도우즈 연결 기능을 쓰면 이렇게 pc에 있는 뭐 사진 영상 같은 거를 폰으로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올리면 옮기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릴스 잠깐 나갔다가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보면 이제 방금 컴퓨터로 만든 일수용 영상, 세로 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선택을 하고 편집을 다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음악을 넣거나 뭐앨스에서 편집을 더할 필요가 굳이 없죠. 자, 음악 넣을 때뭐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이렇게 음악 넣지 마시고요. 이왕 음악을 넣을 거면 어울리는 음악을 뭐 굳이 찾겠다 하시면 한번 단어를 넣어봐요. 김치찌개 이렇게 넣으면 김치찌개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어떤 곡으로 될수 있어요. 김치. 어, 딱 어울리는데 이 음악이 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쓰기보다는 저는 추천하는 게 이런 걸좀 추천을 합니다. 자 잠깐 다 내려와서 다른 사람 릴스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음악을 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메뉴 아래에서요. 여기 This will be Everlasting love This will be 여기 보시면 사용한 음악들이 나오거든요 소상량하고 so 어, 있는 화살표가 붙어있는 음악 들다5 보세요. 그러면 t h 인기 will b 사람들 팔 s w 자라는 느낌으로 많이 썼습니다. 아 e 카했는할가다 보면 I'm 이런 거 들어봐요. 자 그러면 한번더더 많이 썼죠. 이런 음악인가. 자 얘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 음악을 베이스로 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클릭. <목소리> 야, 안 어울리죠. 아저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남인쓴 음악을 이용을 하면 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네,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위에 부분은 <웃음> 어, 카메라가 지금 켜져 있어 갖고 제방제 서재에 천장이 보이고 있네요. 다음 넘어가고 자 그럼 음악고들어갔죠 석상하고 있는 음악고 올라가지고 제 영상에 집어넣었요자 다음 눌러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커버, 자, 커버에 들어가면 이 커버는 첫번 영상의 첫 번째 첫씬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이런 씬이나 이런 장면들을 자, 릴스의 첫 화면으로 만약에 만들어 놨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아니 뭐야? 다 먹은 거왜 올렸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쭉 보다가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서 눌러서 볼 만한 게 뭐냐라는 것들을 영상 중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하다 보면 뭔가 화면은 예쁜데 글자가 안 들어가 있거나 이 영상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상의 맨 앞에다가 인트로에 쓸만한 글자가 들어가는 화면을 하나 박아넣으라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주요한 것부터 보여주도록 할수 있지만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 때도 좋아요 자 요만큼은 릴스에서 보이는 썸네일이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의 피드에도 정사각형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자위 아래의 공간들이 다 잘리고 중간에 정사각형 형태만 보이게 됩니다 자그거 기억하시고 자 밑에 있는 저 부분을 한번 눌러서 저 부분 자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자 그래서 처음 만든 거하고 약간 달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글자는 다 나오게 전반적으로 무슨 사진인지는 보이게 하고 만들어주는 거죠 자 릴세는 변형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서 바뀐다? 어, 내 피드에서 바뀐다 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커버 수정이 끝났고 자, 내 폰에 또 다른 사진이 있다면 그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제 커버랑 첫 화면 끝났고요. 릴스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글자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해시태그는 중요해요. 자, 해시태그에서 뭐 송정 맛집 이런 걸로 쓰면 뒤에 이 키워드가 이 해시태그가 얼만큼 많이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됐는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들이 있죠. 뭐 몇만 단위 몇십만 단위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저런 거 써봤자 노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돼 있고 활발하게 안돼 있잖아요. 팔로우도 얼마 없고 글도 얼마 안 썼다. 신생 계정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좀 몇십만짜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몇백짜리 있죠. 한천 밑으로 돼 있는 것들. 저런 작은 것들부터 먼저 야금야금 채워나가는 게좀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인스타그램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팔로우 100명도 안된다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안됩니다 일단 우리한테 가 중요한 것들은요 작은 키워드들부터 해야 돼요 자 방금 송정 맛집에서 지역명을 떼고 그냥 맛집이라고만 적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저런 걸써 가지고 노출이 되는 인스타그램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역명을 쓰고 뭐 뒤에 맛집도 붙이고 맛집까지 해서 단위가 너무 크면 맛집 추천이란 것까지 넘어가서 음, 이 범위를 조금 조금 조금씩 세부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중에서는 내가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근데 초반부터 너무 센 키워드를 어, 공략하겠다. 절대 안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시태그든 많이 적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한 6개 진짜 많으면 한 8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이렇게 내 수준에 맞는 한 500에서 1000 정도 500이나 1000도 노출이 잘 안된다 싶으면 더 내려가야 되죠. 인스타그램 시작한지 이제 며칠밖에 안됐다. 그럼 더더더더더 저 수치가 내려가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팔로우도 많이 들고 할거잖아 요그죠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인기도 좀 늘어나고 할거면 그 다음부터는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상위에 있는 센 키워드들 생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쟁이 많아서 내가 저걸로 해시태그 달아봐야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따가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 지금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 계정 자체가 어 다른 계정은 제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계정들이 있거든요 뭐 100만 단위까지 노출이 되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굳이 안 보여드리고 제 부계정으로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쓰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장소 추가라든지 자, 방금 제가 다녀온 송정집이 있으면 검색해 보면 등록이 돼 있으면 나옵니다. 등록 안돼 있으면 안 나오고 자 있으면 태깅도 좀 해주고요. 서 업로드를 하면 이제 업로드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끝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내 네, 릴스 들어가서 업로드 된거 확인하고요. 아직까지 조회수가 안 나올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내 피드에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피드에 확인하는데 바로 안 나오면 한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왔다리 갔다리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자 여기는 피드에 나올 때 아까 썸네일을 한번 조정을 했잖아요. 위치도 바꾸고 이 상태가 돼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를 쉽게 발견하고 어, 봐주고 눌러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회가 돼야 그 다음부터 뭐 좋아요를 눌러주든지 구독을 눌러 팔로우를 해주든지 그 다음 단계가 지나갈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것들 잘 보시면요. 제가 이때까지 올려놓은 것들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들은 영상 자체에 뭐라도 글자가 적혀있어요. 첫 화면에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 화면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뭔지 알수 있게끔 제목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조회수가 확실히 잘 나오고요. 그냥 화면만 멋있다. 그러면 그 화면이 굉장히 독특하고 멋있어야지 조회수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글자라도 제대로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인스타그램에서도 서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어, 다음번에 뭐 기회가 있으면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왕 영상을 찍는 김에 제 계정 노출이 됐으니까 윤들 언더바 오피셜 뭐 관심 있으시면 여기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원래 출발은 인스타그램 강의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군가의 구독자의 질문으로 pc 버전의 캣컷에서 새로 영상 을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에 글자로만 답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는 싫었어요 이왕 컨텐츠 만드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쇼폼 영상 만드는 법 PC에서 설명드렸고 그 후에 얘를 릴스까지 활용하는 법을 노하우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